치밥이다 이거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한 13kg 정도 솔직히 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<웃음> 성화로 20kg를 넘게 빼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게 쫄쫄 굶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탄수화물을 입에도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안 먹으면 굶은 거잖아요 <웃음> 이 저의 이 눈물겨운 다이어트 영상은 곧 올라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<웃음> 아직 안 하셨으면 얼른 하시고 꼭 봐주세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팅데이입니다 야! 메뉴는 대세인가봐유 라고 광고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바른치킨에 대세레드가 있는데 빙글의 바나나우유와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서 대세인가봐유 가 됐는데 잠깐만 치킨에 우유요? 이거는 꿀조합 전문가인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꿀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17번째 치킨입니다 바나나우유 두개와 대박 와 비주얼 야. 침 방금 진짜 와 빨리 먹자 대세레드 먹을까 바나나 맛 우유 조합이 구매 시간 성된 매콤 소스집은못 참지. 궁금해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근데 새우 진짜 크다. 이거 랍스타 새우래요. 익혔는데 이 정도면은 실제 익히기 전에는 한 이만한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, 탄수화물 얘도 엄청 땡기는 맛이네. 지금 떡 먹었는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? 치밥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바나나 우유 한번 가보죠, 이제. 먹다 보니까 이 약간 깔끔한 매운맛이 계속 올라오네? 바나나 우유 추가 안 되나? <웃음> 너무 맛있는데? 매, 맵잖아요. 그거를 되게 부드럽게 싹 중화를 시켜주네. 괜찮은데요? <웃음> 이상하지 않아? 여기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자. 알싸한 마요. 뭔가 좀 매운맛이 살짝 중화되는 느낌? 고콤한 마요맛인데 그 마늘맛이 되게 깔끔하게 딱잡아줘서 밸런스가 둘이 괜찮은데요? 와 맛있다 이거 밥도둑이랑 술안주 <웃음> 제가 지금 밥이 진짜 땡기거든요?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갓 지은 찰진밥 제가 밥 맛있게 먹으려고 밥솥도 새로 샀잖아요? 한번 먹을 때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치밥이다, 이거. 야. 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니 꼭꼭 꼭 드셔보세요. 야 이거는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진짜 벌써... 벌써 없어졌네? 잠깐만 아, 나눠 먹자 잘 먹었습니다 아이 바나나우유는 제가 먹고 싶은데 아까 저희 첫째 딸이 딱 보자마자 바나나우유 너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먹고싶다 좀 매워, 매워가지고 <웃음>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 이제 또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!